야 솔직히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잠깐만 반박이 얘기하자 이게 오케이, 자, 오케이. 그러면은 미안해 내가, 내가, 내가 이제 다 까놓고 얘기할게 응. 너네 둘이 가 들어갔어 근데 이제 애들이 날 꼬셨어 마피아 때 얘네 둘이 날 배신하지 않았냐 이번에 응. 그림을 만들어보자 그때 오케이 하고서 넘어갔었어 그랬는데 지금 사실 너네 <웃음> 둘이었으면 은 <웃음> 그림을 만들기 위해 내가 포기를 했을 거야 근데 나 얘네가 끼면서 얘네가 너무 착한 애들이잖아 수아 말고는 나 말고? 수아 <웃음> 말고는 그래서 자 그래서 자, 솔직히 금액, 말해서 금액이 저쪽이 이제 일분 명인 거고 우리가 여섯 명인 거야 너 넘겨줬어? 내가 저기에 700은 안 됐어 야 내가 그래서 이 <웃음> 아, 필요 없어 이런 것도 없다고너돈 없지 그러면? 어, 3백 3백 있어. 너, 있어. 너 들어가지 진짜? 300 있어. 있어 들어가? 아니안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전일 수도 있어 안전일 수도 있어 야 여기도 마음 얼마나 모았을 거야 재밌어 그린 이미 누구야? 안돼안될 거야. 안 되잖아. 100%. 김민규. 아! 명명이 나서 <disguisa> <기> <기> <키> 그래. 지금 저토이 그럴 것 같아요. 그다니까 어떻게 했어 2천만 원. 2천만 원 나왔습니다. 2천만 원 현재 최고가 <웃음> 2천 1만 원. 2천 1만 원 나왔습니다. 2천 1만 원. 저는 못 써요. 2천 만원 2천 1만 원. 2천 1만 원. 2001만 원. 어우, 축하드리겠습니다 인생. 우리 9번. 우리 민규 님께서 잘했습니다. 축하 많았습니다. 정환이 형! 아. 정환이 형! 아. 일로 와봐. 이다안 풀렸어. 200 남았어, 2다안 풀렸어. 네. 2,195만 원. 2,195만 원. 오케이. 이형 얼마 <웃음> 아니, 아니, 아니. 너한테 <웃음> 아, 그래. 넘겨야 되는데 일단 나도 그 말할 게 있어야 돼 그런 돼서. 법이 어디있어아200 차에서 넘길게. 야, 그러니까 이거 어, 배, 배신한 게 아니라 얼마나... 아니, 그래도 형은 나한테 그렇게 약속한 거잖아. 알겠어. 지금 그, 그것 그 때문에 혹시 졌어? 응. <웃음> 진짜 200차이로 어. 얘네 얼마, 얼마 넣었어? 쟤네 우리만둔 자동화 시 아, 저희도 아, 야, 100만, 100만씩 어, 그 아, 1,200만, 1200만 이제 2000... 원 야, 100만씩 이거 먹자 아, 만씩 나한테, 나한테 뒷돈 100만 원만 더 보내줘 지금 어, 나 돈이 뒷돈이 없어 민디한테 100만 원 보내주고 뒷돈은 100만 원 <목소리> 형, 나 형한테 양도 안했한 명한테 도 일단은 야, 이것부터 하고 어. 나 근데 뒷돈 낼 돈이 없어 먼저 들어가서 나 뒷돈 좀줘 얼마? 100만 원낼거 뒷돈 100만 슈아 형이 주는 가장 나을 거 같은데 슈아 형나 준다고 할 거네 일단 어. 일단 기다려보자 여기서 그냥 4명서 먹고 저거 120만 원 갖고 오자 어. 근데 100만 원내 맞아? 저쪽 그래도 다0 0이야 그래. 괜찮아 자꾸 머리 쓰게 할래요 진짜? 만원 단위로 생각해 주세요 슈아 한테 100만 원 양도요 결국에는 의미가 지금은 없는 게 막판에 그냥 아. 그러니까 동맹들끼리 한 사람한테 모든 그 경매품이랑 그걸 몰아주면 끝이야. 야, 여기서 진짜 의외로 동맹한테 다 몰아줄. 진짜 그렇게 해줘볼래? 형 그림이라도 응. 그림이라도 만들까? 응? 내가 나 지금 <목소리> 여기서 자, 설 자리 갖고 있잖아. 러면은 잠깐만. 너한테 받았지? 나 지금 너네 들어. 이렇게 세. 그러면 응? 800넣었지 어. 그러면은 내가 내가 신문에 좀 꼬드겨. 응응응. 응. 우리끼리 무조건 또안 돼. 신문 빵이야. 최대한 아홉. 그안야 네, 해봐야... 네, 네. 네. 그림을 만들자 일단 지금 저희 상황 얘기해 줄게요 호시, 정한, 우지, 번혼 합한 자본금은 지금 2,893만 원이 있고 음. 형한테는 지금 그 1,400만 원짜리의 <웃음> 그 경매품이 있어 그래서 총 자산은 4,293만 원이 있는 거야 네. 총자산야 그래서 일단 시간대. 저 그림을 일단 사러 네, 들어가야 네. 돼 저, 저, 이거 저거, 사야지, 저, 어, 저거 사야 돼어저 사야 돼지 이런 식이야 뒷돈을 다 같이 백백백 이렇게 넣어가지고 같이 들어가서 그냥 우리끼리 최저금액에 사자 그치 저, 딱 봐도 그런 거 같더라고 어, 이건데 어. 그거를 지금 우리가 해야 돼 뭐. 그치 전에는 지금 1,200짜리라서 아마 100 이상으로 뒷돈을 안 넣었을 거야 아마 많이 넣어도 1 0만 원일 거야 그러면 101만 원씩 넣어가지고 들어가서 사오든가 그럼 근데 네 명이 다 들어갈 필요도 없어. 아니야, 아니 우리 네 명, 얘네가 들으면... 우리가 최저 금액에 사고 싶은데 얘네가 한 명이라도 더 들어가 가지고. 얘네 1만더 어. 불리면 어, 우리는, 어. 우리는 손해야. 어. 아니면 안전하게 150씩 해가지고 네 명하면 얼마야? 어. 그럼 120 하자. 아 아니, 근데 아니아니 어, 시간이 없어. 빨리 없어. 빨리. 그럼 120넣고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어떻게해어떻게 너네, 너네, 너네 우리 팀이야? 같이 할 거야? 오케이. 뛸게. 어. 나어떻 야 지금 상품이 몇개 남았고 얼마 가치가 남았어? 상품이 두개 남았고 8,500 남았어. 음. 그래가지고 천, 뭐, 천0 0만 원짜리, 원짜리 하나, 3천만 아, 원짜리 하나, 5백만 원짜리, 원짜리, 원짜리 하나. 어, 어 약간 뭐 아, 그런 걸 있을 때. 내가 봤을 때 이제 맥시멈 뒷돈이 1 0 0만 원이야. 음. 근데 아. 지금 되게 불안한 애매한 게 이게 사람이 많이 보이니까큰 금액을 크게 사도 돈이 부족한 게 아니면 파산 나가고 쇼핑이 못 들어오는 게 아니면 이득이긴 해. 맞아. 2,500만 원짜리를 2,900, 2,490만 원을 사도 재는 이득에 10만 원을 번거니 우리보다. 야, 그렇지. 일단 다시 들어가서 가치를 제일, 제일 높이는 게 다시 많은 거, 다시 들어가서 제일 싼 돈에 사는 게 제일 베스트야. 계속 들어가는 게 이득이지 어. 우리야. 근데 우리. 뒷, 뒷돈을 잘 넣어야 돼요. 우리, 음. 우리 근데 만약 에 이겼어, 그러면 이제 상품 받았어. 그거 어떻게? 가져가나 그래. 그래. 사실 상품 필요 없어. 나 필요 없어. 나 사실 저기 모인 게 너무 괘씸해. <웃음> 근데, 근데 근데 형이랑 정한 형이 먼저 펜치업 썼네. 오랜만에 이게 막두명세 명끼리 모여서 이게 막 동네 싸움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진짜 아예 반반 팀전이 되는 게 약간. <웃음> 음. 5분 남았네. 20만원씩 와가지고 형 전혀 다줘 다다 아니야 그럼 정한다 줘? 우리 두명 들어가고 너 우리? 베리시 어어 어. 어 그래 그래 응. 와와와와형 어. <웃음> <웃음> <웃음> 지금 뭐 저기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정한이 형한테 다 몰아준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 그리고 지금 다 같이 막 뒷돈 주러 지금 다 같이 가고 있어. 아 윤정아. 아 윤정이 아 우리 작전을 알아. 그래가지고 지금 아, 뒷돈을 2 0백씩 넣을 수도 있어. 그러면은 그러면은 어. 방법이 없어. 그렇지. 그러면 저걸 살 방법이 없어 우리는. 아 이때 내가 먼저 들어가. 제 저는 자본을 정한이 형한테. 우 응. 우리 어제 이 사람 의미가 없잖아. 아니 뒷돈을 네 넣어. 나, 나는 참배자네. 받았어도. 받을 거야. 받을 거야. 아 정한이 지금 백 이백씩 넣었습니다. <웃음> 재밌는나 나도 없어. 아니 늦지 마. 얘네 팀두명 우리 팀주명 그럼 응. 우리 120, 2 0들 120, 응. 120 들어가. 정이 나한테 더. 없어? 없어. 아니 얘네가 사 오지한테 다이야배명 양도할게요. 4배, 4배 1라 4배, 4배? 4배 1. 73만 원? 왜? 네. 템포 잘 맞춰야 돼 <목소리도> 제발 와 <목소리도> 이거 재밌네 아, 이거 아 여기 처음 들어가 보네요 안녕하십니까 어, 나도 처음 들어 우와 와 배신의 배신의 배신의 배신 야, 진짜 <웃음> 잘했어 일단 이보판은 <입업하는 웃음> 고생하셨어요 네, 네. 그냥 제일 낮은 액으로 하면 되잖아 혹시 저한 번도 안어러봐서 제가 한번 입찰금 <웃음> <웃음> 얘기해봐도 될까요? 네 구도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네 번째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가는 120만 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 120만 원 여러분 제가 저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런는데 제가 사도 될까요? 아네 아, 네. 일단은 저는 더는... 더는... 저는 그러면 120만 원 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20만 원125 125 나왔습니다 아니다? 야아125 아, 왜냐면 조한이 형 지금은 나좀명확하지나아아아 아, 아, 아, 그래 그래 그래 어 오케이 오케이 어, 나 혹시나 네. 주님 아, 알겠습니다 가져가면 그쪽 붙으면 우리 끝이야 네 현재 125만 원이 나왔습니다 125만 원 125만 원 125만 원 어. 축하드립니다 8번. 그러면 한 팀이야 우리 여기는 아, 네, 아 여기는 스토리. 한 팀이야 금방 나온다. 금방 나온다. 어윤정아 우리 거 아이디어를 저쪽 가서 다 말해서 저렇게 한 거다. 맞차야 됐어? 맞차는 됐는데 마음이 아프네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요. 그렇게 뭐, 뭐, 뭐, 뭐, 뭐, <웃음> 없어요 저희는. 그게 아니라요. <웃음> 정환아. 좋다 고수야. 난 너를 진짜 힘대에 사기꾼 이미지로 만들 거야. 아 근데 잠시만. 아, 이렇게. 자 이렇게 나 아닌 거야? 그런 거 같아. 이렇게. 그렇게 나 아닌 거지. 날렸잖아. 아, 이렇게 나닌 거지. 근데 웃긴 뭔뭐 알아? 난 우리는 <웃음> 우리는 너희들의. 속셈을 모르고 쟤는 우리 속셈을 다 알고 들어가서 저로 들어간 거야. 그렇지, <웃음> 그렇지. 우리도 당 여기서 어, 속셈이 어, 어. 뭐가 있어? 그냥 합산해서 어떻게든 자산이 이기는 게 제일 <웃음> 큰 속셈 아니야? 오, 야 명호야. 아, 근데 그린 취향이더라, 어. 가보자. <웃음> 가보자. <웃음> 가자 야, 로봐봐봐 야, 이거 지금 <웃음> 아, 아, 이게 최가는아 아, 이거 우리 너무 반반 나거 아닙니까? <웃음> 좀 그래요. 아, 좀 서운해요. 그렇지. 처음부터 방에 들어갔던 인원이 누구였는지만 생각을 해 주세요. 네, 접니다. 네. 자, 그 나머지 그러니까 지금 건 500이잖아. 아. 나머지 두 작품의 평균 가치가 1750이야. 대충 한 2000, 2000이랑 2천, 뭐 1000, 1400 이렇게 나오면 이제 500짜리로 애들이 세 아. 명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쟤네는 또 돈을 모을 거야. 500짜리 이거 그냥 스로 시켜도 될것 같아. 우리 안 넣을? 아, 이거 이거는 그냥 패스해도 될것 같아. 저기 우리 안 넣을 거라고 예상할것 같아. 200씩이라도 자산은 계속 늘려가는 게 좋아. 있어야. 아,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300, 300, 300 넣어가지고 5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어떤 규체도 그냥 플러스니까. 자산을 계속 플러스 시키는 거는 어. 어. 어찌 될건 같이 들어갈 수있으 거면 최소 거 50만 원에 어, 사오면 되는데 같이 들어가는 게 생각보다 이제 어려. 왜냐면 서로. 네한명200 넣을 수도 그러니까. 있거든. 그러니까 200만 원 넣어서 네. 그냥 확신을 갖고 어. 들어가서 200. 5 0만원 안에 사와야 돼. 야, 뭔가 저들은 우리가 안 들어갈 걸 예상하라고 뒷돈을 많이 안쓸것 같은데 우리가 너무 필요 이상으로 200 정도 쓰는 건데. 어, 이거 아, 그냥 아니, 그 뒷돈. 우리가 여러 명이 들어가지 않...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명한테 몰빵하고 어. 그 사람이 그냥 많이 불러서 한명 백오십. 가져... 어, 무조건 아, 가짜. 백 하는 게 가? 맞는 거 어. 같아요. 어. 응. 어. 내가 맞아. 호시한테 아니 호시한테 아니 하면... 형나안할래나 네. 에이자 네가 해, 네가 해. 그래 그래. 어. 아, 야 여기 안 들어가 본사람 있어? 안 들어본 사람은 많지. 너안들어가어 그러면은. 너가 아, 들어, 건우 니가 들어가보자. 그래. 150에 들어가서, 150에 들어450 네. 내로 사. 어, 그렇지, 그렇지. 450. 어. 아니지, 450까지 아니야 300에 사야지. 어, 어, 그러니까 300. 맞지? 건한테500 어. 넣을게요. 어었어500 50 아, 50 넣었어. 안녕하세요. 뒷돈 뒷통... 이렇게 넣겠습니다. 아, 이, 뭐 여기가. 까 여기. 근데 저쪽은 뒷돈을 좀. 많이 늘거 같지 않아. 야, 나안늘거 같아. 내가 본인 안 여기 안 들어올 같아. 거 같아. 어, 안 들어올 거 같아. 지금 돈이 제일 많은 게슈아형이랑원 슈아이이랑 독일미르 디노거든. 요세 명이 10만씩만 넣고 갈수 있으면 들어가서 뿔리고뿔리고뿔리고 뿔리고, 뿔리고. 야, 민규야. 디또는 십십십까지 아, 10, 10, 그래. 생각해서 400 469만 원 이상으로 사지 마. 디또을 셋이 일단 바꿔. 빨리 가서. 시일얼마로 10만 넣어도 응. 아니면은 뭐 깔끔하게 50만 넣을래 적당히 적지도 많지도 이러도 괜찮아요. 그래. 50만 넣자. 그럼 50만. 넣어. 50 50 50. 왜냐면 사긴 사야 돼, 우리가 확실히. 50. 아. <웃음> 나 여기 지키고 있을게 누구누구 가는지 한번 보게 아 근데 이것도 중요해 그러니까 얘네 팀 들어간 거 아니지? 에 <웃음> 같이 뛴가 <뛴다>, 그러면 <웃음> 같이 뛴가 <뛴다>. 어? 같이 뛰자 <웃음> 같이 뛰자 드는 거야? 못 들었어 <웃음> 안 들려 조금만 이리 와 <웃음> 그림 만들자 내가 왜 사기꾼이 됐겠어? 난 너네를 배신할 생각이 없었어 쿡스랑 <웃음> 민규였는데 니네가 갑자기 뛴 거야 그냥 와 그림이야 얘네는 와 아니면 내가 내 분위기를 좀 만들어 줄게 네, 네. 배신하는 그림을 너무 욕하면 우리 게임 못한다 내가 이 어. 그림 깔아줄 테니까 그러니까 너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쿱스랑 용균은 화났어 나한테 음. 어, 내가 마피아에서 화났었던 것처럼 그거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너 지금 돈 얼마 있어 이건 어딘냐 또 불안하게 얘는 또 또? 도겸 메리겠어 나중에 안 이렇게 되는 거호야 내가 보기에는 뭔가 음. 끝까지 그냥 돈 들고 들어가는 게 맞아 그런가 보네 그런 어 뭐든지 못사도못사도 내가 돈, 자, 네가 돈을 네가 돈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나한테 일단 돈을 좀 보내줄래? 응 내가 다보내놓게 내꺼 다 보내놓는다? 보내 민규야 나도 어, 좀 돈이 많으니까 너, 너도 많거든 지금 내가 너한테 거의 몰빵을 해줄게 얼마 났어 지금 내가 내가 지금 50만 넣었으니까 지금 895만원 남은 거도 너는 그래? 일단은 700만원 아. 어서 나는 <웃음> 700만원만 보내줘 700? 응넌 어. 뒷돈 남겨놔야 돼 쟤네 음. 그림가치만 3,500이란 아이니 일단 빨리 보내줘 나한테 지금 가서 보내줘 나한테 도 700만원 보내 라라전 재산 민규한테 양도할게요 남은 금액 전부 다라아 너무 고민돼요 배신을 할지 말지 하... 잠깐만 화... 해의좀 이득이긴 해. 천사백짜리 맞히니까나 받아줄 거야? 너 근데 이중스파이 할 거면 네, 어, 돈부터 아니, 옮기고 가버려 한 저기서 어떤 얘기 듣고 왔어? 아, 잠깐만 잠깐만 나 지금 시간이 아. 없으니까. 아 그래 네, 형 저쪽에서 각해 저쪽에서 각 잠깐만. 민기한테 나 지금 구백 정도 있어. 칠백 몰빵해주고 와서 지금 양도하려고 간 건데. 그래. <웃음> 나의 정의로운 마음이 그걸 하나도. 내가 지금 그래서 심장이 졌죠 근데 저거 내고. 저기 다시 돌아가서 그 물에 섞여 있을 수 있어? 아, 할수 있을 것 같아. 분위기는 근데 지금 너무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면 내가 지금 좀 힘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그냥 형한테 칠면 넘겨. 어, 그럼 어. 나 진짜 받아. 아니, 화내. 받아줘. 아니, 넘기고 바로 위협으로 와. 그림 만들자. 어. 0 0만원이야나 지금 너무 응, 어려워서. 오케이, 오케이. 오, 나도 이게 살만 싶다고 했는 내가 지금 저팀가가지고 내가 민규한테 700만 원 양도한다는 걸 말하고 음. 배신한다고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고 나 받아줄 거지 하면서 내가 양도하고 이렇게 해서 가서 양도했는데 너한테 양도를 했어요 아... 근데 그럼 이게 효과가 있나? 아니 그냥 정한이 아... 언제든지 확인할 수 그냥 있어 그냥 거짓말이면 걸 들키면 그냥 너만 어렇게정한이니까 아픈 사람 되는 걸로 끝나는 거 같습니다 아... 난 지금 사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배신할까 고민을 되게 했는데 응.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어어어 어, 빨리 말해가지고 <웃음> <웃음> 몰래 들으려다가 <웃음> 어, 근데 진짜 맞는 거 같아 왜냐하면 자본금 확인하고 하고. 내가 만약에 자금 어. 아, 확인하고 아가자금금 얼마죠? 지금 1773만 도겸는안 오겠구나 <웃음> 1바번 뭐, 아냐고 도 어, 갔다가 그건 와. 누구야? 어? 왜 그렇게 놀래요? 우리는 예상하고 아, 있는데 뭐, 뭐, 뭐. 아 뭐.. 재밌네요 아 진짜 너무 재밌네요 아, 그러니까 너무 재미네요. 야, 누구 야, 재밌다. 네. 어. 재밌네요 누구 말고 잘모 재밌네요 재밌네요 얼마 얼마 냈지 지금? 50만원 냈지? 음. 형이 사야 돼. 도김이 사게 하면 돼. 음. 450만원 밑. 49. 도김맨. 도못 사. 형은 조용 하고 있고 350. 너는 계속 올려. 몇 가지? 그냥 올릴 수 있을 때. 버논이가 안살 때까지. 500 이상은 넘으면 안 되잖아. 아 버논이가 안살 때까지. 그냥 계속?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계속 올려. 버논이가 안살 때까지. 그 다음에 버논이가, <웃음> 버논이가 언제쯤 멈출 거야. 아 그럼 전안 살게 이렇게. 나 근데. 형. 아, 나 너, 괜찮아. 너, 양도, 너 패널티 받은지도? 나그 양도 있잖아 그러니까 패널티 받는면잖아 아. 오케이. 가시죠. 보너스 들어갔어요? 가시죠. 아, 보너스 연즘 다섯 번째 경매를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시작가는 50만 원입니다. 50입니다. 51만 원. 52만 원. 52만 원 나왔습니다. 100. 100 나왔습니다. 100. 110만 원. 110만 원. 110만 원. 200. 200 나왔습니다. 200. 200만 원. 210만 원. 삼백. 삼백 나왔습왔습 삼백. 삼백삼십이만 원. 원백삼십이원 원. 삼백삼원삼만 원. 삼원삼십삼만 341. 원. 삼백왔십 삼백사십 나왔습니다. 삼백사원 삼백사십일. 삼백사원 현재 원. 삼백사원이최삼백입십오 자, 원 현재 삼원 자, 십오만 원이 최지막입니다 345만 345만원. 축하드리겠습니다. 3번 우리 조슈아님께서 네. 낙찰했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샀어? 어, 무슨,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에이, 그, 그, 잘했어. 잘했어. 아, 아네. 다음 작품이나 볼까? 그래 그래. 여섯 번째지 이게. 여섯 번째. 어. 대충 조슈아 뭐한300한40 한 40. 50 언저리에서 샀을 거고. 그렇지. 오케이. 진짜로. 도면만 들어갈 수는 있 마지막 2,000. 200. 인원수가 이제 그게 그 싸움이네 아, 민규야 어 일로 와봐 지금 애들 바로 전략자인 거 같은데? 내어머니번호이돈 없었어, 들어왔을때 음. 아예? 어, 없었어. 아, 아예 없는 상태 그냥 분탄지라고 보낸 거 같아 페널티 감수하고 그냥 돈 올린 거 같아 근데 뭐 사실 작품이 있으면 우리가 같이 일단 있는 거니까 그게 있는 거가 낫지, 없는 것보다저 6번, 7번이 문제, 이제 작품 승부를 걸난 저건 뒷돈을 걸 필요가 없어 그냥 한 명만 들어가면 돼 1대1 싸움이 내가 보게 민규야 민규야, 일로 와봐. 나 나부터 갈까? 봐. 나부터 갔다 올래. 나부터 갔다 올게. 아, 진짜 불안해. 이 사람들. 오늘 뒷통수 하고다면서 그냥 1대일싸움나 방금 돈두컷 썼어. 현명한 201만 원 아, 현명한 거. 어. 그냥 그냥 네가 돈다다 다 받고 이길 수 있겠지? 이겨야 돼 가서 싸고 이겨서 내가 사와야 돼. 음. 500, 500두명 들어가는 거 어때? 아, 쟤는 조금 더 머리를 쓸줄 알지 않을까? 응. 두 명밖에 안 들어오면 은 뒷돈 많이 넣고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쟤네가 조금만 더똑똑하다면한 아, 아, 500... 아, 근데, 그래, 근데 지금쯤 되면 한 명이 모을 수도 있어 이번 게 1,400만 원이고 다음 게 2,100만 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 몰아야 돼 이제 이거는 한 사람한테 다 몰아서 그냥 높은 금액으로 바로 가져갈 수 있잖아 그래, 그래서. 아, 여기에 분산시키면 안돼 그럼 만원 넣고 들어가자 아, 근데 4배 듣고 500 500 하는데 만 원도 안듣고 무슨... 들어가지. 두명 들어가잖아. 그냥 어. 한 명한테 물방울 같아 그러면 은 그거는 너무 엄청 운인 건데. 그건 너무 아, 아. 아. 잠깐만. 그럴 수도 아, 있지 아, 이게 않나? 진짜 드레스. 이게... 왜냐면 지금쯤에 그러면 제네도... 한명한명 늘려가잖아. 아. 지금쯤. 아니 근데 민기가 있으면 낮은 금액 하나 넣는 거야. 아 이번 걸 그럼 그렇게 하고 다음 걸때어차피큰 작품 나올 거 그때 만원넣고 들어갈래? 맞아. 차라리 그렇게 할 거면 이번 걸 그렇게 해줘. 만원 듣고 다음 게더 크니까. 그래 그래. 어 다음. 다음 걸더 크니까 뭐라 뭐라 돼서 참가 자체를 많이 안 하지 않을까? 지금으로는 서만 아 원으로 근데요? 그게 안될거 같아요. 안 돼요. 같아. 아니 이건 너무 비어. 어. 한 명이 500 갖고 들어가자. 그냥 반딱 넣고 들어가서 1,400짜리니까 어 네. 1, 뭐 900만 원하 그냥 800만 원 안에만 사오면 오케이. 어 내가 들어갈게. 갔다 와. 아500 넣을 거예요? 500 넣을까 400 넣을까? 500 넣어 500, 500. 500 넣? 넣고 잠깐 근데 형 지금 만약에 저못 들어갑니다, 형님. 그럼 이제 그지는 거지. 201만 원놓고못 들어가면 그건 할말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찍혔다고 봐야 되나. 잠 이건 이건 자본싸면서. 자본으로 이건 어, 어, 어, 어, 어. 찍힌 거야 솔직히. 어, 어, 어, 어. 만만하게 들어가지 그래. 만만하게 그래. 들어지않아 나도 솔직히 그래. 이 정도면은 이제 존중해줘야지 저들의 선택을. 아, 나는 10만 원. 뭐, 내가, 내가 너 어, 리거 있으니까. 나 200. 내가 형한테 내거다 줄게. 0만 어, 10만, 10만 원. 어. 10만 원. 아뭘 그래. 아야야 민규야. 이건 아니지 왜왜왜아손으 <놀람> 아, 들을 수있어 잘... 잘... 뭐, 아, 아, 왜? 괜찮아, 괜찮아? 왜있 아, 어차피 돈이 없어 <웃음> 어차 <웃음> <거갈래>? 돈이 없어 <웃음> 나 10만원 넣다1만원넣응 10만원 넣다아 뒷돈을? 응 10, 10만원 넣을 거예요 저의 전, 자, 전 재산이 지금 얼마이죠? 350만원인가 어. 네, 정원 씨에게 연구하겠습니다 예 네. 1, 아, 400만 원입니다 제사 민규 와, 와 이거 가자 <웃음> 결국 이렇게 둘이 싸우고 있어야 싸우고 가자! 가자. 진짜 이제 자본싸움이네 아, 이거 1,400만 원이았었지 아, 아, 아, 아, 찍히고 가서 찍히고 올게 아, 한 아, 다녀와 여서 만나네 어쩌라고 앉아 마주보곤 앉을까? 저 어, 앉아봐 돌라이가 생각나네 아, 반갑다 진짜 여기서 진짜 어. 재밌는 그림 야, 야 민규 는기서 합치는 거지, 아. 거지. 어. 나, 아, 나는 나 그러면 인정해 가능성 배제하신다 어, 나 인정해 아. 근데 그러면 이겨 왜냐면 조한이 형돈 우리 다 분해거든 나 우리 거다 민규 가지고 있어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내가 민규랑 들어갔고 내가 정원에 들어갔고 나는 그렇게 꼬셨을 것 같아 야, 야, 재밌겠지 민규는 안 그렇고 여기서, 그럴 여기서 어. 너한테 음. 다 줄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여섯 번째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가는 140만, 원입니다. 140만 원 입니다 140만 원가겠습니다 500만 원 가겠습니다 500만 원 나왔습니다 시간..시간 시간 넘기지 말고 빨리, 어, 빨리, 빨리 빨리 합시다 501만 원 가겠습니다 501만 원 나왔습니다 7 0 0만원 가겠습니다 701만 원 나왔습니다 1000만 원 1000만 원. 원 나왔습니다 1 0 5 0만원 가겠습니다 150만 원 1150만 원 1150만 원 드리겠습니다 1150만 원 1150만 원 1150만 원 축하드리겠습니다, 낙찰됐습니다 네, 아, 즐거웠습니다 고생습니다고생했습니다 잘했습니까? 드렸습니다 뭐지? 네, 잘했어요, 잘했어요, 어 뜨거웠다 뜨거웠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내 이번 판에50 남겼어 <웃음> 근데 50일로 남겨야 된다고 생각했어 <웃음> 맞아, 알았어, 알았어. 쟤네가 사면은 쟤네 어쨌든 판돈 버리고 됐어. 들어온 거니까 쟤쨌 사긴 사야 됐고 모으고 모으고 모으면 돈이 안 되지 한 천만 원돼너 오늘을 바꿀 수없는일원 넣고 들어가면 뭐해 뭐. <웃음> 뒷돈 많이 안넣을나 우리 십마만1만내려 다. 마, 많이 넣을 건데 뭐. 왜냐면은 많이 이제 쟤네 그림을 꽤 많이 사가지고 현금이 그렇게 많이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안낼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우리 또돈 없는 것도 알잖아. 일단 돈나 나한테 모으고 이거다 같이 들어갈 생각을 하면 안될것 같지 않냐? 아니면은 진짜 그러니까 쿨하게 다 모여봐 이거 봐. 네명네 4명, 명이잖아. 뒷돈만, 응. 뒷돈만 그냥 2 0 1만씩 넣고 네 명씩 들어가자. 시작가 못. 시작가를 사. 못 사네요. 그러네. 아 우리 돈이 없네. 150. 여기서 이제 계산해야 될 거는 쟤네 가진 작품 작품, 네. 작품. 지금 2,500짜리, 500짜리, 1,400만 원짜리 있어 합쳐서 얼마 안 얼마야? 쟤네? 그리고 우리 거도 합쳐서 음, 우리 거도 계산해줘 일단 우리 이번 거못 사면 줘 저기 지금 경매품 자산이 5,100만 원이고 우리는 3,500만 원이에요 음. 우리 그래서 돈을 다 옮겨서 최종 자산을 우리가 가야 돼. 돼 아니면, 아니면 일단 정환이 형한테 다 양도해 음. 어, 지금 아, 다 양도해, 정환이 형한테 다양도 지금 자산 한 380만 원 정도 있나요? 맞아요 아 어, 윤정환에게 오인하겠습니다 그림랑 그 전재산 그냥 다명환한다고 옮길게요 그림까지 옮길네 그림까지 옮길 10만 원을 넣고 남은 거다 정환이 형.. 남은 거다 정환이 형한테 들어갈게요 모든 금액 정환이 형한테 옮길게요 제.. 잡 뭐.. 없긴 한데 그림까지 정환이 형한테.. 전부 다.. 그림까지 정환이 형그 밖으로 다.. 마지막 저쪽에서 한 명만.. 나. 배신아가는데또맞주셨으면 좋겠다. 이제까가200 200, 200 210 210만 원짜리잖아. 그러면은 210만 원만 남기고 우리 보, 그걸 하자. 잠만 쇼영 쇼 기억해 주는 분때 적어줄게. 도겸한테 60, 60만 원, 디노한테 150만 원. 형은 지금 230만 원 남아. 형은 일단 도겸이랑 디노한테 이걸 이만큼 보내고 오, 오, 형은 뒷돈에 110만 원 넣어. 그럼 살수 있어? 만약에 기본 사자. 기본 어, 기본 기본급은 나와. 우리가 다 같이 들어갈 수 있으면 이기는 건데 오케이, 오케이. 못 들어가, 한 명이라도 못 들어가면 그냥 근 지는 거야 그러니까 죽고. 완전 도박이야 이게 도박이 그래서 너네도 201만 원씩 너 남은 돈은 민규한테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 <목소리> 남은 돈 민규한테 다 보낼게 <목소리> 응. 넣고요 나머지는 민규에게 양도 인규. 그리고 1만원에 <웃음> 나머지 금액은 다 민규한테 양도 지금으로서 자산이 그럼 우리 얼마야? 그림까지 합해서? 그림까지, 그림까지 합해서? 아나 어, 아, 지금 6천 얼마가 거야 우리 지금은 7천... 어, 7천 정도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에서 민규가 어느 정도 이득이 됐을 때 우리가 지는지를 그게, 계산을 해봐야 돼 나도 려고여기하려고3670 더하기 네. 3500 우리는 7,170 어 우리 7,170 쟤네가 5100 에다가 2100 하면 어7200 네네가 어 그래서 우리가 야야 아니, 아니, 뭐, 지금이 아니라 이걸 만약에 가점이면 애매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없을 이거 때, 없을 때 5000대 5100 그러니까 이번걸 우리가 무조건 사야 되는 거야 안, 안 그럼 죠 얘네가 2,100만 원짜리 지금 뜯는 어, 거. 우리 그냥 이겼어. 지금. 그래서 봐 봐. 봐 봐. 우리가 지금 얼마라고? 7,170. 음. 1이잖아 음. 쟤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5, 작품으로만 5,100이야. 어. 현금 어. 다 예, 얘네도 이거 사려고 지금 돈을 다털거란 다 말이야. 태울 거야. 그래서 아, 그래 5,100에서 예, 얘네가 2,100을 만약에 산다고 쳐. 이걸 만약 대충 1,500에 사온다고 생각해 보자. 그럼 600 이득인 거잖아. 그, 이거 그냥 우리가 가져오기만 하면 이길 거. 그렇지. 가져오기만 하면 이겨. 그러니까 또 와야. 300 넣을까? 디손. 더, 더, 어, 더 그럴 넣을 필요가 없어 얘네가 어. 왜냐면은 만 어. 원짜리 하나 넣고 만 원, 십만 원, 400만 원, 뭐 300만 뭐 원이든 400만 원이든 그냥 하나 그냥. 넣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 아 그래? 어. 근 그럼 내가 어. 300 낼까 400 낼까 어. 얼마 낼까? 400 낼? 몇 도왔어? 야 우리 왜 이렇게 솔직히 해? 뭐야? 이쪽 팀에 얼마 냈죠 심장 조금 긴장하다느껴지겠죠형 아, 아, 들어가지 어? 정현이 어... 어... 어... 어... 그래! 어... 형 화이팅! 아, 힘든 거야? 그래! 푸쉬자형 아, 화이팅! 오케이! 저또 맞춰봐 이팅 성공 더어 너네 200씩 내고 들어왔어? 어다200 어. 넣었구나 나201형 <웃음> 뭔말할줄 알지? 아나 어, 여기서 진짜 전화 와. 재밌게 해. 가자 푸도포 마지막 잠시만요 잠시만 대화를할 시간은 3분만 주십시오 아 네네네 형 아. 어차피 이거 내말잘 들어봐 아. 설득력이 있을 거야 오케이. 어차피 이거 지금 여기 안에사는 얘기는 방송 나가면 확나하잖아 그치 그때 가서 이미 감전이 다 추스러진 상태에서 괜찮을 거야 그치 그 상황이 얼마 들고 들어왔어? 나는 너무 많지 돈이 나는 어, 아예 없어 나 3천만 원 있, 넘게 있어 <웃음> 왜 이렇게 많아? 들어봐 저거를 내가 기본 가방 세게 사게 해줘. 그리고 와서 우리 팀이 이기는 걸 하고 형은 쟤네 돈 많던데 하고 모르는 걸로 넘어가줘. 그러면 약간 그런 명 생긴, 형이 지금 여기 하자. 이미지 명분은 생겨. 우리 이거 해주면 안 돼요? 너네 이기해달라고. 나? 나 진짜 이 근데 형 지금 이거 재밌을 것 같은 거 알지? 그다음에 이거는 어차피 다 방송을 하게 되 거야 와. 와. 와, 와. 이게 지금 팩으로, 팩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와. 이렇게 나눠먹기 좋네 팩으로 돼 있어가지고 네. 와이 검은색 너무 아니, 맛있다 검은색 맛있다, 검은색 맛있다. 어, 아니 검정색 뭔데 이이 맛이 나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이게 어, 신제품이네 그러니 먹자마자 바로 웃으면 좀안 되니까 잘 이렇게 정리하고 네, 확실히 여름에는 참음어요 그래? 뭐야 뭐야 <웃음> 마지막 방금 찍었어 별나 오는 건가? 네 구독펌 마지막 일곱 번째 경매를 여러분들과 시작하겠습니다 210만 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내가 시작할게 야, 그렇게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해고 아, <웃음> 지금 여기에서 붙을까? <그런> <웃음> 저 아, 210만 원로 네, 210만 원 제일 큰거 제일 큰 불러 없어 돈 놈이 딱 210만 원 남겨서 들어왔어 <웃음> 형나 이기고 싶어. 너 오늘 잘 자고 있어 <웃음> 형 재밌게 가자 아 재밌을 거야 내가 가서 형, 형 나쁜 사람 안 되게 만들어 줄게 그날 보기 나 줄게 저그 <웃음> <형, 웃음> 뭐야? 그쪽에 도여섯명이 저쪽이 여섯명이 뭐야? 전 500만 원 하겠습니다. 네, 500만 원 나왔습니다. 현재 최고가는 500만 원이 나왔고요. 마지막 500만 원. 500만 원? 그냥 500만 원. 500만 원.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자짜에 성공했구나. 완패다, 완패. 와우. 와. 원, 어? 어? 와, 총 얼마? 와, 그 돈을 3주만이나 있었어? 8,358만 원. 감사합니다. 아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경환 씨 아. 고생했어요 아유 고생했죠 네. 고생했죠 아 우리 팀이 있었기에 아주 아유 고생했습니다아 어, 우리 고생하셨다. 팀이 있었기에 아주 상품 뭐예요? 상품 궁금하다 룰루야. 와, 와 아, 맥북이에요? 와. 와. 와 진짜? 맥북 이거 맥북이구나 한 150만 원 되나 저게? 야 이거, 이거 경매할까? 이거 경매 <웃음> 야 경매하자 경매하자 우리끼리 경매하자 그래 씨, 음, 이건, 이건 또, 또 이쪽 팀에 네, 스사람 쓰시기예요 진정한.. 아니 이거는 내가 가지를 그게 아니야 내가.. 아 오늘.. <웃음> 진짜 아. 오늘 게임 어떻게 만들었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아 근데 어, 이거 음, 진짜.. 진짜로 아 오늘 봐서 졸리겠다 아, 졸리겠다 <웃음> <웃음> 싶었는데 시작하니까 이제 룰 이렇게 듣고 호시가 일단 900만 원에 첫크걸을 아, 첫 그러니까 가져왔대요 그게 판을 바꿨어, 바꿨어. 근데 완벽했어. 그게 팀이 돼가지고잘된거렇아 그렇지, 그렇지. 아니 나는 이렇게 어. 뿔뿔이 흩어져서 한 3명, 2명 줄줄 그렇게 할줄 알았는데 완전 반반 되니까 파이가 너무 커지니까 이쪽이 아, 그래서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마지막에 도겸 씨 700만 원 주시겠다고 이제 하고 그 도겸 씨 생각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도겸이가 도겸 혼자 도료받이 독산적으로 도료받이 한 거야 혼자 가서 한 건데 갈등을 한 거야, 내가 거기서. 아, 팀 아. 배신하면 안될것 같아서, 거기서 이제 정의를. 혼자, 진행을... 혼자 갔다 와서, 나그만하길래네가 아, 지금 어. 하는 행동들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 정말? 어. 뭐? 아. <웃음> 정환이가 가서 자기 금액 확인하면 바로 할수 있는 거야. 아. 아. 내 마음이 흔들렸었어, 말아줘. 아. 정말 흔들렸어. 어. 아, <웃음> 정환 배신하려고 했으니까 어, 어, 그 얘기를, 비 얘기를 어, 똑같이 했 그래. 왜 참아, 우리도 막 끌어올릴 수가 없더라고, 약간. 뭔가 아, 너무 재밌었다. 아. 아. 완벽했다. 처음으로 돈하면서. 여유롭게 끝낸 것 같아, 요 약간 평화롭게 자 그럼 얘들아 우리 이거 다들 뭐야 이 상품을 받았는데 저희가 또 요즘 계속 스케줄이 계속 많잖아요 저희보다도 이제 밤새서 더 일하는 노트북을 더 많이 쓰는 스태프께 저하이 형 드리고 오세요 아 좋습니다 와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달라는야 너무 멋있다 야그씨 좋아 아 훈훈하네요 빨리 합니다해고생요야 행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도 문득하게 태하러 가볼까요? 자! 안으면서! 안으면서! 높고 번고 안으면서! 높고 안으면서! 자! 굿! 어퍼 하면서! 굿! 어퍼! 굿. 어퍼. 에이. 어퍼. 에이. 정환이 정환이 뭐. 노트에 최소 500 1 0 0 0만1 1 4 저거 아니, 저거 아니, 저거 아니, 저거 아 오케이 너네가 써아 네. 스쿱스 노트를 얼마 썼는지 볼까? 저거 아니, 열심히 니더라고윤정거아네 <웃음> <윤정한의> 김비 <김민규> 아니, <웃음> 저 <웃음> 야이미 예상했어 처음부터 윤정한의 김민규의 최승철 누가 메신할까? 봐봐 <웃음> 순간이야 이거? 아 누가 메신할까? 에스쿱스 <웃음> 야 보여줘 <웃음> 이거 승철이 승철이의 애초부터 <웃음> 예상을 했었어 윤정한의 김민규의 최승철 누가 메신할까? <웃음> <웃음> 누구 메신할까? <매신하니까? 누가. 웃음>